자, 다음은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자, 우리는 AI라고 부르죠. 자, 인공지능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계가 학습과 추리를 통해 사람과 같은 직업을, 아, 사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사람처럼 할수 있느냐. 사람만, 사람만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추론 기술. 사고기술 기억기술 이런 기술들을 기계가 사람처럼 할수 있느냐 그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최근에 딥러닝을 쓰게 되는 겁니다 2016년도 3월달 아,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뒀죠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가 4승 1패로 어.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깁니다. 그 알파고가 학습하게 된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집에 있지 않나요?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자의 말을 인식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스피커 헤이지니 아, 들어보셨죠 뭐 아마존의 알렉사 도 있고요 어, 우리나라 KT SKT LG 에서도 현재 서비스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자,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어플까지 번역 어플 자 이제는 우리가 여행 가는데 크게 어, 어려움이 없죠 뭐 네이버 파파고 라든지 구글 번역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제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자 모두 다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 이고요자 로봇 저널리즘 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이용하여 기사를 직접 만듭니다 자 패스트 뉴스 어떤 속보 같은 거죠 빠른 뉴스 거리 그런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저널리즘이 자동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야구도 약간 좀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야구 경기가 끝나면 그날 어떤 팀이 어떤 상대 팀을 몇대 몇으로 이겼다. 자, 이러한 뉴스 기사들도 다 로봇 저널리즘에 의해서 지금 작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에는 자, 유명한 케이크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이크봇. 자, 지진을 감지해서 지진 속보를 내보내는 자, 로봇 저널리즘입니다. 자, 카메라도 있네요. 카메라는 자,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인공지능 분야가 활용되고 있고 자 CCTV를 통해서도 특정 인물이라든지 수배 차량 주차장이나 어떤 과속 단색 단속 카메라 뭐 번호판 자동 인식하는 거 등등 자 CCTV를 통해서 빅데이터와 연결한 자동 얼굴 인식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 인공지능 변호사, 법률과 판례를 찾아주고 간단한 서류도 작성해주는 국내의 유렉스가 현재 서비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에서도 적용되고 있죠. 아이 사람이 주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평소 같지 않게 고개를 떨구거나 자 눈이 감기거나 졸음 아, 졸음 운전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것들도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하고 나서 어, 거기에 대한 어떤 감지 자, 위험 감지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인공지능 분야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로봇입니다. 자, 로봇은 태어날 때부터 자,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로 태어난 것이 로봇입니다.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도와주고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를 로봇 이라고 하는데 로봇은 로봇은 생산 공장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조립 용접 등에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어떤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결정하는 로봇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로봇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인류 최초로 어, 로봇인데요. 아, 시민권을 받은 로봇입니다. 소피아라고도 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자이 로봇.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이 로봇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지금 있는 인천공항에서 서비스 서비스되고 있는 에어스타라는 로봇입니다. 자사개 구가 가능한. 어, 그래서. 어 보행자들이 어떤 여권이라든지 어떤 수속 밟기 위해서 이 로봇 에어스타에 가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에어스타가 안내를 해주는 그런 로봇이 현재 국내 인천공항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의 활용 분야를 보시면 먼저 산업용 로봇이구요 자 로봇은 자동차 조립 농수산물의 분류 및 배송, 물류와 공장 자동화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용 로봇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대신해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라인이죠 이 라인에 이제는 이런 산업용 로봇들이 인간의 일을, 인간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산업용 로봇이고요 자 밑에 있는 것은 물류 자동화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존 이라는 회사에는 우리나라 월드컵 구장의 약 50배 이상 되는 그 넓은 물류 창고에서 이런 파란색 로봇처럼 생긴 키바 라는 로봇이 있어요 자 이런 로봇들에 의해서 물류를 자동화 시킨다 라는 그런 로봇들이 지금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자, 부품 자동 운반하는 서비스 산업용 로봇도 존재하게 존재하고요. 자, 가정용 로봇은 자, 로봇이 일반인들에게 처음 선보인 것은 1999년도 소니의 페퍼트 아이브입니다 강아지 로봇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흔하게 볼수 있는 자, 로봇은 뭡니까? 자, 로봇 청소기죠. 조금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정말 우리 주변에 로봇들이 많이 등장할 거고요. 그 로봇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윤택해질 거고 그런 분이 인해서 어떤 육체적인 일들은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해질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선택할 직업을 로봇들이 대신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로봇의 세상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 어,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로봇 보셨나요 자 이족보행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자, 재난 현장에 주로 투입되어 인명을 임명, 구조하는데 사용이 되는데요 어 지금 이 왼쪽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 산업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자, 로봇들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로봇은 아틀란타라고 해서요 아, 아틀라스지 아틀라스 자 이적봉이 가능한 로봇이구요 아틀라스 자 지금 뒤로 제주 넘는 어, 영상을 지금 캡처 받은 겁니다 자 이것도 영상은 제가 우리 대면 수업 때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셔서 틀라스 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영상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오른쪽에는, 자, 치타입니다. 치타. MIT에서 만든 치타 로봇이고요. 자, 주로 물건을,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러한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 곧 나오겠구나 아, 정말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자네 번째 드론입니다. 자 드론은 로봇 기술을 응용한 자 무인 비행 물체구요. 아 드론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면서 드론을 로봇으로 보거나 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물 중 하나로. iot 기술로 많이 보고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 하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작된 드론 mq-9 리퍼라고 하는데요 이 리퍼라고 하는 드론이 전쟁에 직접 투입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수군 사령관을 제거하는데 자이 드론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드론과 로봇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 질거예요자 반면에 자 이렇게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촬영용 드론 자 최근에는 영화 촬영도 이 드론을 많이 적용하고 있죠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 색출하기 위해서 위험 지역을 탐색하기 위해서 인명 구조 등에도 자이 촬영용 드론이 활용되고 있고요. 자 오른쪽은 자 농업용 드론입니다. 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 자 넓은 농지에다가 자 약을 살포하는 자 그러한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공연 전시용 드론 도 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자 오륜기를 만들었죠 뭐가 자이 오륜기를 만든 이 불빛 하나하나 다 뭐예요 드론으로 만든 겁니다 이 오륜기를 만들기 위해서 맵다가 1218대가 드론으로 만들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예요 기네수북에 올랐다 라는 거죠 드론은요, 자, 배달도 합니다. 자,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달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에어 연구를 성공했구요. 아, 그리고, 자, 상용, 시범 서비스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군사용 드론도 있습니다. 군사 작전 수행시 인맹 피해 없이 목표물,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드론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항 184라고 하는 자, 무인 택시 드론까지 개발이 됐죠 아직 상용화하기까지는 자,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자 지금 서비스까지 아, 시범 서비스, 서비스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우리 시중에 볼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번째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 IoT의 약자죠 <웃음> 자 사물인터넷 인터넷 of thing 자, 사물들이 연결된 세상 즉 어, 사물인터넷은 교통전광판 스마트홈 스마트워치 등과 같이 다양한 기계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기술을 사물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뭐 시사상식에서 정의한 것매일경제에서 정의한 것 위키디피아에서 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물 인터넷의 활용 분야,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교통 정광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의 정, 정류장에서 보시면, 버스가 전 정류장에서 언제 출발했는지, 현재, 어, 언제 도착할 건지, 우리가 다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 지하철 전광판 교통 전광판 처럼 언제 출발했는지 등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자 스마트 홈은 자,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정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가전 제품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 홈입니다. 자, 스마트 워치가 있네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알람을 제공해주는 기능 또한 운동량이나 그 사람의 혈압을 측정해서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 또한 스마트 칫솔이 있구요. 어떤 수면을 좀더 편하게 잤느냐 수면 상태가 어떠냐 등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아,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그러한 서비스들을 주변에서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물인터넷 활용 분야 또 하나의 무인 슈퍼마켓입니다 다른 말로 자, 미국에서는 아마존 고 라고 부르죠 아마존 고 슈퍼마켓에 점원이 없어요 계산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바코드를 찍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카트에 담으면 자동 결제에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아마존에서 만든 아마존 고입니다 자, 스마트 주차장도 있네요 주차장, 주차장에 각 층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각 층의 온도, 습도, 밝기와 공기의 질까지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장도 현재 서비스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원격시동, 통행료, 자동결제, 긴급정보, 자동알림 및 출동서비스, 주변 교통상황 전송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 사물인터넷 기능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전기와 I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 이라고 하는 스마트 그리드도 사물인터넷의 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목적은 뭐예요 자 스마트 시티 만드는 겁니다 자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그리고 우리나라 전 지역인 스마트 국가가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건물 우리 실생활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그것을 통제, 컨트롤 할수 있더라면 스마트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에 기반은 사물 인터넷이다. 이제 몇장안 남았습니다. 자 여덟 번째 아 여섯 번째입니다.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과연 무엇일까? 가상현실은 Virtual Reality (V.R.)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와 유사한 인공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즉, 3차원 공간입니다. 자, 가상현실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즉, Head m o u n t 이 Display라고 해서 HMD라는 장비가 생각날 거예요. 자, 우리 눈을 가리고 쓰는 장비를 뜻합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어, 현실이 아닌 3차원의 공간을 볼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현실의 활용 분야 어, 1960년대 개발되어 주로 비행사나 우인을 훈련하는데 사용됐던 모의훈련 방식 자 그리고 3차원으로 구원한 자, 영화들 토이스토리 아바타 다 3차원으로 구현한거죠 가상현실은 모든 비주얼이 다 3차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현실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비를 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여기 오른쪽에도 자, 뭔가 눈을 가릴 수 있는 장비를 끼고 있죠 이 장비의 이름이 h m d 라고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저런 단말기를 이용해서 엔터테인먼트도 볼 수도 있고요, 수술도 아니면 어떤 제3차원 공간도, 영화도, 의료 치료 기술도 등등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 자 그러면. 3차원 공간이 아니고 현실에다가 3d 입체 효과를 적용한 것을 우리는 증강현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강현실은 AR 이라고 부르고요 가상현실과 유사하지만 실제 환경에 가상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 증강현실 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자 현재 배경은 현실이에요 거기다 사진 그 카메라를 갖다 대면 그 주변의 정보들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증가 현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포켓몬, 고입니다. 포켓몬 고 입니다 포켓몬 고자 우리 자동차에는 이제는 자 기술이 발전돼서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즉 어, 내가 운전석이고요 운전석 앞에 있는 유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리에 앞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거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고요 현실에다가 자, 어떤 3차원의 이미지를 덧붙인거 이것을 증강현실이라고 더 부른다는거죠 대표적인 스마트 환경 구글 글래스에서 만들었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모두다 증강현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입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여러분 들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예 네,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거 네이버의 어, 클라우드 입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진들의 자동 업로드가 돼요 그러면서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쓰는 음,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죠. 자,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도 오피스365라고 해서 파워포인트, 엑셀, 기타 어플리케이션들, 프로그램들을, 자,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금 서비스 해주고 있죠. 아. 자, 여러분들과 저와 만나는 구글 클래스룸. 네, 그것도 구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안에 숨기고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엔 개념도구요 오른쪽에는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 장면인데 알파고는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다. 알파고는 구글 실리콘밸리 본사에 있었어요. 자 원격지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구글 클래스와 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을 어, 이세돌과 어, 대국하는 장면을 볼수 있었던 것이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 분야 어, 자 기기 간 연동 기기들 사이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하여 자, 소프트웨어에 일관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실시간 서비스 음악 영화 게임 일정 관리 등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구요 컴퓨팅 파워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으면요 이 수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는 빅데이터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없고요 빅데이터가 없으면요 인공지능 개발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 모든 기술들이 다 융합되어 있다 융합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또다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어, 되고 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챕터 1장의 자,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슬라이드 장수로는 어, 여기까지가 57번째 장입니다 어, 최소 한 슬라이드에 1분 정도 어, 진행을 하다 보니 어, 시간이 5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오래 걸린 어, 것 같아서 좀 지루할 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챕터 1장의 내용은 정말 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대면 수업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 직업들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어, 자, 어쨌든 좀더 자세한 이야기와 관련된 동영상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하도록 할 거고요. 어, 자, 2주차 과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구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챕터 1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연습문제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로 얘기하면 57페이지에서부터 60페이지이구요. 자, 저 연습문제를, 자, 워드로 입력해서, 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양이 많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의 어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저는 연습문제에서 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연습문제 개인적으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책에 다 나와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문제화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챕터 1장 내용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